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충주에 직경건축을 하시고 입주를 하신 구독자님 집에 와있는데요. 직경건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들어와서 살고 계신데 살아보니 어떠신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와봤어요. 혹시나 직경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자 질문 이제 몇 가지 드릴 거예요. 두분 경험하신 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. 왜 귀촌을 선택하시게 되신 거예요? 네. 시골이 좋죠. 음. 시골이 좋아서 시골 로 오게 된 건데 이제 둘이 언젠가는 시골에 가서 살자 했는데 그 생각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음.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거라고 할수 있어요. 음. 귀촌 준비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? 기간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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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곳을 알아봤었어요. 마을 어르신들, 이장님들 만나 뵙고, 여러 곳을 탐문을 했었는데, 애초에는 저희들이 영월이나 그뭐 강원도나 다른 집, 타 지역도 알아본 이유가 제 직업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직업이다 보니까 출퇴근이 종이하면 좋다고는 생각했는데,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. 이천이 연구지니까 이천이랑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음. 어쨌든 자기 생활 반경 내에서 많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음. 정하는 그 기준들이... 그쵸. 음. 그 어려운 직영 건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? 경비 절감?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. 음. 예쁘게 짓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 집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약간 겁 없이 달려든 것 같기는 해요 건축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었다면 아예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기초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 시를하게되요 직접 이렇게 집 지으셨는데 이집 소개 좀 해주세요 평수는 29평, 방은 2개, 거실 화장실, 안방 화장실 나머지는 거실하고 주방하고 그렇게 되어있죠 직영 건축 건축을 한 선배로서 직영 건축의 장단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. 장단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은 자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, 어. 선택할 수 있는 것. 그러니까 뭐더 좋은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직접 하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음. 어떻게 보면 자재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요.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음. 뭐 좀더 좋은 자재를 쓸수 있는 게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. 음.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맞게끔 중간에 변경도 가능한 거 그러니까 없자고 하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또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이서 우리 그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상의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변경을 쉽게 할수 있다 그 설계도 자체도 우리가 그려서 설계사한테 줬으니까 음, 그리고 이제 단점은?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아지죠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자재에 대한 퀄리티라든가 그런 걸 따져봐야 되니까 자재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랄까 저거랄까 고민했던 것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이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경비 절감이죠 직접 했으니까 저희들이 일톤 차가 없이 그냥 승용차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재상에다가 배달을 다 해, 주문을 했거든요 건재상이 가까운 데 있다는 거 그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지경 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지경 건축 추천한다 안 한다 처음에는 추천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음. 관심이 있다면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만 있다면 한 번쯤은 지어보라고 권유는 하고 싶어요. 음. 그런데 또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끝나고 나서는 두번 다시 안 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 와서 딱 생각해보니까 또 아쉬움이 나와요. <웃음> 집은 세 번은 지어봐야 제대로 재본다 그러잖아요. 한번더 욕심은 생겨요. <웃음> 말리고도 쉽기는 해요. 힘드니까. 네, 힘들어 나왜 갑자기 애 낳는 거 생각들지? 여자들이 애 낳을 땐 너무 힘들잖아요 어. 안 낳을 거야 다음은 에 그래 놓고 조금 아이가 막 재롱떨고 그러면 하나 더 낳아볼까? 어, 비유가 찰지다 딱! 어. 그 생각이 거죠 지금 어.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아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또 집을 지을 기회가 있으면 어떡할까 했더니, 짓는데요. 저는 안 짓는다 했어, 어, 그때는. 아, 짓는다 안 짓는 쪽이셔요? <웃음> 어, 아니요. 집은 짓는데, 어. 제가 포함된 거 아닌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선생님 혼자 지으셔야 아, 그래요. 속담도 있잖아요. <웃음> 집을 한채 지금 10년은 늘른다고 그렇죠.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이 건축을 했지만, <웃음> 네. 끝날 때까지 트러블은 거의 없었어요. 네, 뭐. 재미있었어요. 재미있었는데, 저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. <웃음> 저도. 그래서 그런 거지. 어느 시 시점이 지나서 이제 몸이 적응을 하겠지 그랬는데 끝날 때까지 아니더라고요. <웃음>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직영 건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아, 어, 그런 분들이 만약에 도전을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비용 같은 걸 지불을 하고서 보도 때 혹시나 가셔서 경험자로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그쵸. 그런 면에서 조금 딱 부딪히는 부분이 몇번 몇 있었거든요 음. 그럴 때아 누군가 이 자리나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옆에서 누가 코치 한 번만 해줘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.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지? 응. 예스! 예 <웃음> 네, 가능합니다. 오 오케이. <웃음> 평일에는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평일에는 하시는 일이 계신데 그래도 뭐 사전에 조율만 하신다면 일정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가서 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연락 주세요. 아니면 은 만약에 이제 집을 지으신다는구족단님이 계시면 음.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음. 사전 미팅 같은 거를 주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, 같아요. 그렇죠. 저희처럼 지어본 분이나 응. 또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나 맞아, 맞아. 또 그분은 어떤 자기 개인적인 그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응. 거 아니에요. 응. 그런 거를 해서 아 이런 장단점을 얘기해주고 그러면.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 다남도 건축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뺐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 현장코디네이터도 할 거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메일로 문의 오면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연계도 같이 하면서 미팅도 사전에 같이 하면서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기촌에서 살아보니까 마을 분위기나 터세 같은 건 어떠세요? 이게 이제 여기가 이 마을 특성상 가구는 많으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죠. 보시는 것처럼 네. 집상촌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거의 다그 세컨하우스를 쓰는 데라서 오히려 그런 건좀 없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이번에 겨울에 김장은 거의 그 배추나 무는 다 얻어서 했습니다. 여기 마을에서 네. 사기도 했지만 뭐무 그냥 주신 분들도 많고요. 하나 이런 부자재는 거의 이렇게 그냥 나눠 주셨어요. 오셔서 그러면 주변 분들이랑 잘 지내려고 먼저 다가가셨어요. 아무래도 여기 뒤에 텐마루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집 지을 때부터 옆집 할아버님은 거의 출근하셨고 음. 어떻게 되나 이제 공급도 하시고 일거리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집에 하나 들어서니까 동네에서 관심이 많으신 거죠. 그리고 저희도 또 있으면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이러고 인사를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기농기촌에 관심이 많으셔요 근데 대부분 저희 댓글 달리는 거나 연락 주시는 분들이 기농기촌에서 뭐 먹고 살지 너무 궁금해 하셔요 그런 음.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의두 분의 계획이랑 기농기촌에서 뭐 먹고 살지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도로가 상당히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근 음면 뭐 면 소재지 그런 데서라도 할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.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다. 라 그러니까 너무 촌으로 가는 거는 수입이 안될것 같고요. 정말 말한 것처럼 아주 촌으로 가려면은 그냥 거기를 누리고 뭐 수입은 기대를 하시면 안될것 같고, 저도 사실은 두분 만날 때 그거 궁금했어요.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? 그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그렇죠. 해결해야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신랑은 운수업을 해요 음.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있어도 차가 조금 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있어서 이제 수입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만만하게 생각했었어요 음. 여기와도 뭐할 일이 없겠어 음, 뭐 무슨 일을 하는가가 문제지 근데 나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음. 여기 들어와서 제 나이에 다른 일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데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는데 다 기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감안해야 되겠죠. 저도 여기 장원 가려면 한 10분 가서 지금 새로 일을 하게 된 곳이 장원에서 한 20분을 가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되게 멀게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촌이니까 출퇴근거리 좀먼 거는 어쩔 수 없어. 내가 치해야될 대가야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음,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경 내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일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귀촌할 때는 뭐 아이를 다켜놓고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